안녕하세요. 써니데이의 써니! 조셉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해 주셨던 심리학과 대학원 졸업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Q&A를 통하여서 차근차근 풀어 갈 테고요. 이 시간에는요, 상담심리, 임상심리 외에 다른 심리학과는 어떻게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스피커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한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지금은 회사에서 인사 쪽 업무를 하면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저희가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음,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연나게 생각하면 아,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학위가 많고 공부도 많이 하면 더 좋은 회사 가는 거 아닌가? 사람을 더 좋아해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오히려 취업하는데 어, 걸림돌이라던가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시각차가 존재한다. 어, 너무 달라요. 학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석사학위를 앞으로 가질 사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논문도 정말 열심히 썼고 이 논문 쓰기 위해서 뭐한 학기 아니면 1년 그 이상을 내가 투자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럼 이제 2년 3년을 이제 들여서 내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럼 난이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3년치만큼은 전문가다 근데 이게 저도 회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죠? 왜냐면 회사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필요한 기능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음, 음, 음. 근데 심리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근데 이건 심리학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과학문 경영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경영대도? 경영대도, 어 아... 경영학도 결국은 똑같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했던 것들이 아, 과연 이 사람이 2년 동안 공부했던 게 우리 회사에 바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근데 이게 공대에서는 대학원 관계 경력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공대 졸업하고 나서는 그 정도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뭐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아니면 전 선임연구원 이런 약간 음, 맞아, 맞아. 그런 대로 근데 그게 다른가봐요? 완전 달라요 어. 아, 국내에서는 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계나 장비 음. 그리고 연구하는 목적이 음. 기업이랑 거의 같아요 신미학의 음, 음, 음. 경우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감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보자 라는 음. 걸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좀 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랑 기업이 원해하는 그런 어떤 연구랑은 좀 다르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대학원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도 석사 졸업자라고는 뭐 플러스 점수가 있겠지만 그걸 이 기업체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 그쵸. 완전히 써먹기 어렵죠. 똑같이 어차피 역량이 비슷할 뿐에는.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 뽑지 왜 굳이 석사학위를 2년 더 주면서, 연봉 더 주면서 음, 음. 뽑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힘든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힘든 이유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적합한 직무가 되게 적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심리학을 가지고 실제로 할수 있는 직무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아. 몰라. 어. 그냥, 그냥 나는 심리학과 졸업하면 그냥 인사팀 가나? <웃음> 그거 말고는 맞아, 뭐. 맞아요. 그거 말고는 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조직학이네? 그러면 음. 조직 관리하는 게 있겠지? 어? 조직 음. 관리하면 인사팀이겠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구나. 음. 어? 마케팅 논문에 내가 공부하는 부분들이 올라왔네? 음. 그러면 어? 마케팅을 할수 있나? 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이 심리학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음, 놀랍게도. 음, 음, 음. 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요즘에 많이 대세라곤 하고 TV에 교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쓸수 있지? 잘 몰라요. 이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회사에서 어떻게 쓸수 있을지 모르고 음. 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좋은 학교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럴 바에는 명확히 잘 알고 있는 아, 얘는 경영학을 했으니까 전공을 재무쪽을 했고 그럼 이 사람을 데려와서 재무팀에 넣으면 되겠네? 라는 게딱 서는데 음. 대학원에서 서는데 음. 심리학을 졸업했는데 이게 심리학이... 근데 어. 특히 사회심리 공부했다고 하면 맞아, 맞아. 더 모를 어,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몇 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몇 가지만 얘기하면 전딱세 가지 일단 큰 방향만 오늘은 잡고 가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석사는 연구를 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 그지. 연구해야지. 어, 공부하러 가는 거지. 맞아. 아, 어. 어. 석사 학위를 받는 <웃음> 첫 번째 목표는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함이에요. 아, 그러니까. 석사 나와서는 이도저도 아니다.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석사 나와가지고는 음. 사실 이도저도 아니에요. 석사는 연구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음.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음, 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대학원에서 1차적으로 제일 뭐 열심히 해야 될 거는 연구다. 그럼 음. 내가 대학원에 가겠다는 건 일단 연구에는 2년 동안 음. 뒤에 뭐 취업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연구만 하겠다. 음. 이 생각을 가지고 음. 대학원에 가야 되는 게 음. 맞아요. 음. 어. 그리고 특히 연구를 할때 이 연구에 내가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굉장한 스킬이 있다 이거보다는 어 회사 정, 회사에서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때 석사 인연은 연구 방법 배운 정도? 두 번째는 내가 석사학위를 공부하다 보니까 회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심리학과 대학원이다 그러면 특히 이거를 가지고 쓸수 있는 직군을 많이 찾아보세요 직군이나 라뭐 직무라 하면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하는지 많이 찾아봐셔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뭐 잡코리아나 뭐 하이브레인네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리학과 석사나 심리학과 학부를 졸업했을 때 아니면 사회과학 일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채용하는 우선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공고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 아 심리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이러이러한 직무에서 공고가 올라오는구나 이 말은 회사들에서 심리학과 졸업한 사람들을 여기 여기 직무에서 쓰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방금 말했던 그 직무나 직군 찾아보는 것과 연관이 돼 있지만 대학원을 심리학과 대학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스킬 그리고 넓게 보는 고유의 안목을 확실하게 갖고 온 강점을 갖는다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웃음> 무슨 말이냐면, <웃음> 자, 직군을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심리학과 우선, 뭐 심리학과, 뭐 교육학과, 뭐 산업학과 우대라고 돼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업무에서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어요. Job description 어, 이런 게 있는데 어. 거기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가 나와 있고 필요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통계 프로그램이 뭐 가능, 뭐 음. 요즘 SPSS는 잘안안 안 하니까 뭐 그다음 R 가능, 뭐 SQL 가능. 내가 SPSS를 그렇게 열심히 배워들래. 아, 기업에서는 그걸 안 해? 아니야 요즘 잘안 하기는 해. 어, 아. <웃음> 어, 어, 어, 네. 뭐 가능? 무슨 음. 뭐 가능? 뭐 파이썬 가능? 뭐또 있고 음. 뭐 뭐가 무슨 무슨 프로그램 가능.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가능? 뭐 보고서 작성 가능. 이런 식으로 음. 필요한 스킬들을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무슨 무슨 실험 해본 사람, 뭐 가설을 검증해본 사람, 음. 뭐 마케팅 쪽에서는 그런 것도 봤어요. 분석 가능하고. 음. 뭐 A, B 테스트, 그러니까 A 조건과 B 조건을 다르게 해서 결과를 보고 비교하는,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심리학과에서 통계를 배웠다 이러면 되게 유리하지 음. 응.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아, 내가 어떤 어떤 스킬을 대학원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회사에다가 자기소개서를 낼 때나 이력서를 낼때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음. 게딱 보여요 약간 스킬과 관점, 안목이라고 했는데 안목이란건좀 고유한 사람을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 어, 컵이 안팔는 이유는 제도상 음. 법을 봐야 돼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심리학과는 아, 사람이 이래요 음. 이 사람에 대해선 이렇게 개입해야겠어요 음, 음.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라는 제안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유한 관점이 있다는 것들을 잘 발견해서 이걸 어필하는 일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스킬과 안목을 조합하면 여러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이런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이런 스킬 통계적인 부분도 있고 연구를 해본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업무에서 요청하는 이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잘할 수 있고 관련해서 이런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 중심으로 해결하는 편입니다 음. 상황이 원래 그러니까 안돼 뭔가 제도를 바꾸고 하는 어떤 커다란 것보다는 음.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관점을 저는 먼저 보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는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심리학은 사람이랑 되게 특정한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문제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심리학과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식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업종, 아니면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면 취업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실제적인 취업, 왜 힘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대학원 시열에 갖추어야 할것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작은 직무 안에서도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좀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